이따입니다네 여러분, 어,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음, 내 뒤의 수호신은 구패와 뉴패중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요? 음. 되게 궁금해. 내디테? <웃음> 내디수 내디수 내디수 오신. 음. 이 제가 리딩을 갖다가 매일같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아주 바지런히 올려드리잖아요. 어, 물론 진짜 신문에서 여러분 그 일일 운세 같은 거 보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을 안 맞지? 근데 진짜 가끔 가다 한 번씩 기똥차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재미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 저기, 막, 댓글 이렇게 다시는 분, 이렇게 리딩을 이렇게 제가 싹 읽어보면은요, 어 너무 재밌어. 이게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붙인 게 붙여 먹으면서 그땐 그랬잖아요. 새 세상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제네랄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뭐지 상황에 따라서 별,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감정 이입해 가지고 와 선생님 그 인간은 어, 역시 쓰레기였어요 이런 것까진 좋지만 그냥 그때 그냥 그 기분을 갖다가 즐긴다 라는 심정으로 봐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뽑 분요. 저는 남자로 봐야 될까요 여자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들어보면 알잖아 어, 들어보면 아 내가 저기 뭐야 어, 뽑은 사람, 음, 뽑은 사람이지, 아니면 상대방인지. 어때? 가끔은 이게 카드가 바뀌어서도 나와요. 바뀌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융통성 있게 들어주시고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어, 뽑는 사람이 나예요. 어, 카드를 고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카드를 한번 꼭 뽑아볼게요. 어, 일단 어, 저기 막 카드는 뽑아놨는데 그. 내 뒤에 수호시는 구패와 누패 중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 아, 그랬는데 만약에 유패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생길 유패를 말하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저는 구패가 없어요? 어, 구패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꿈꿔왔던 어떤 이상형 있잖아요 어, 그런 이상형과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어떤 그 그뉴패중내내 내 뒤에서 오시는 내가 누, 어떤 것을 택하길 바랄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 그렇죠? 네. 암튼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어, 리딩에 들어갈게요. 왜 어느 거 네가 안 하냐고요? 어, 내가 헷갈려 어. 그막 순서라도 내가 이거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정신없어서 못하겠어요. 암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갈게요.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뒤에 서 오시는 구패와 음. 6패 중 누구를 택하기를 바랄까요 아, 꼭 약장수 같다 <웃음> 동네에 나타나는 날이 몇 날마다 뭐 애들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아직도 그거 있나? 애들은가 애들은가 어내 때는 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어, 집에 오는 길에 그 진짜 약장사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다 꼭 봐. 어. <웃음> 그 버스에서 그저 불쌍한 뭐 목마른 사슴이 그것도 좀 있었고요. 아, 지하철 안에서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도 있을런가 모르겠네. 추억의 추억의 장사치들이죠. 아무튼 음, 자. 여기 받아 봅시다. 어, 쿠페야, 뉴페야, 이거 뭐지요? 응. 음. 쿠페는 이미 왔다 갔어요? 어, 왔는데 안 받아줘 가지고 지금 어 삐져 가지고 그렇게 있나? 어. 그 의기소침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뉴페는 음, 여러분이 그냥 그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뭐요라고 한다면 일단 카드를 뽑아 봅시다. <웃음> 아이 워낙 이렇게 연애사가 솔직히 쉬면서도 어렵지 않나요? 어, 쉬면서도, 왜 그런지 알아? 어, 욕,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심정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 이것만이라도 하나만 더, 뭐, 이런, 음, 욕심이 자꾸 든다? 그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쩌면 더 맞춰나가기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사귀다 보면, 약간, 어, 또, 사소한 바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뭐, 그런 거지, 뭐. 아, 어, 뜨고 나 요즘에 살 뺀다고 저기 막계피차 음. 계피차가요 음. 그 여자들 다이어트에는 좋아요. 음. 다한테 다다 아, 다 좋지는 않지만 어, 저기 목기가 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 그 이, 저기, 막, 개피차가 더 좋으니까, 먹기 많으신 분들은 개피하고 생각 넣어가지고, 그냥 설탕 안 넣고 끓여드셔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구패는요, 이미 왔다 갔어. 어, 그 구패는, 음, 그, 그 인맥이나 뭐 이런 거 성격 자체는 좋지 않나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어, 성격이 좋은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서 불러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이사람 혹시 그 노래방 가면 넥타이 이마에다 묶나요? <웃음> 묶고 저기 막 보기 하지만 막그뭐그 뭐, 그 뭐지 섹스폰 부는 그런 흉내 내면서 그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음, 분위기 메이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술상무일 수도 있고 뭐뭐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이 사람이 술자리에 있어야 그 거기가 살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거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어, 저희 업소를 찾아줘서 마이크 이렇게 딱 잡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찐으로 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참 솔직히 그래. 노는 것도 뭐 저, 맞아. 뭐, 나, 뭐, 기반 다 잡아놓고 막 이러면요. 놀 기운이 없어. 다 귀찮아. 노는 것도 솔직히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거 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그렇게, 바깥으로, 나, 다른 사람, 이게,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꽃 해야 말이지. 어, 정도꽃 하고, 정도꽃 넥타이를 갖다 이마에다 둘러매야지. 걸핏 하면 그냥 넥타이 이마에다 둘러매고, 어, 술뚜껏 눈에, 눈에도 하나 띡 끼고서, 뭐, 그, 그걸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뭐, 그 자리에서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작 중요한 일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어, 이 사람의 생존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게 아니겠든가? 어,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이렇게라도 해갖고, 비비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음, 좀 이해는, 그,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어,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려면. 음. 뭐 솔직히 여러분 그 노래방 가서 노는 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에요 술 마시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거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어. 이 사람이 딱히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어 부모가 뭐 돈이 많아서 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진짜 자기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왔는데 여러분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나 자기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어. 자기도 남들처럼 진짜 쪽팔리고 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쪽팔리고 난 소, 자기가 솔직히 남들처럼 그렇게 좀 음, 멋있게 좀뭐 어, 어떠한 그 그중호한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좀 분위기 좀 있게 어 근데 다,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시키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이 사람이 배리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자존심 강하고요 누구보다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지 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니 속담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요 음, 이제 성격이 좋다기 안 그럴 걸이 사람은 성격이 만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 다만 발톱을 감추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톱 드, 드러내가지고, 씩 드러내가지고, <웃음> 이렇게 하고 살면, 어, 누가 좋아라 합니까? 어, 요즘은 납작 엎드려야지 그나마 써주지 않나요? 어, 아, 안 엎드리면 어떡할 건데, 당장 월세는 어떡할 것이며, 당장 들어갈 곳은 다 어떡해요. 이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배리고 다 뽑아내는 거는요, 음. 자기가, 자기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가고자 말겠다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취, 진짜 자기의 성격이 아닌 것에도 다 죽여가면서 할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결과가 그닥이에요 라고 한다면 누 그렇게 다 한다 그래서 다 먹히면 어 개나 소나 다 하게? 그렇잖아요. 나는 조금, 어, 선생님, 계속 뉴페 쪽으로 가는 뉘앙스인데요? 라고 한다면, 음, 어, 조금은 좀더이 사람한테, 만약에 뉴패, 어, 구패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왔다면, 응, 어, 그,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어, 왜요? 라고 한다면, 들어봐. 일단은 내가 목좀 축이고. 하. 조금 이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좀더 줬으면 좋겠다 싶어. 음. 그래도 살라고 애를 쓴다. 어. 이쁘지 않아? 사람이 100점짜리가 어딨어. 세상에 100점짜리는 없다. 여러분, 이제, 그, 내가 오늘 그랬잖아. 내 뒤에 수호시는 구페와누구굴 택하길 바랄까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스킨십도 따라오고, 기진년들이 오빠! 하고 그냥 팔에 착! 착 감기면 그치. 이 요즘에 옷들 어때? 다 야들야들해.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코트 안 입잖아. 코트 벗고 다 그냥 오빠하고 붙어봐. 팔에 느낌 다 난다. 팔의 느낌 다 나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도 여, 자친구 여자, 그 동성친구들끼리 팔 끌어안고 그러면 가슴 닿는 거 느낌 다 나죠? 어. 뽕 들어간 뽕브라 느낌 다 나죠? 그 뭉클하면서. 남자, 그럼 누가 더 자극적이겠어? 우리야 같은 여, 여, 자니까 아, 얘뽕 진짜 큰것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환장하지. 환장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지 싶어. 어, 그냥 그때 어쩔 수 없이. 남자니까. 어, 선생님은 남자를 갖다가 너무 이해해주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한다면은, 20대 친구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요. 헤어지지 그깟 거 뭐하고 저기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 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웃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포기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이해를 하거든. 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될수 있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쪽이 더 많다라는 거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란 걸 갖다가 사겨 보니까 알잖아 어 사겨 보니까 안다라는 거 그래도 어이 사람은 어 뭐지? 생활력은 좀 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솔직히요, 그런 재주는 있다. 분위기를 띄워 가지고 그런 재주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 누구 하나는 분위기를 띄워 줘야지. 그 뭐지, 그게 돌아가잖아. 어, 머리가. 머리가 안되나요 라고 하면은요 머리가 안된다 라기 보다는 이 사람이 그 뛰어들 어떠한 기회가 없는 거지 어, 그 기회는 누구한테 주, 주어진다 그치 라인 있는 사람 있잖아 어, 같은 동문이나 어, 내 후배나 이런 데 주지 어, 이 사람은 그런 그, 그쪽으로는 아니에요 어떠한 라인이 있어서 라인을 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치 자기가 할수 있는 걸로서 자기가 그나마 그 저기 하려다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간 사람 있죠 어, 왔다가 간 사람 있겠다 음, 왜 갔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꺼져 그랬을 거야 응, 꺼져 응, 꺼져 난솔직해 어, 난 도저히 너의 그저걸왜냐면 여러분들은 좀 깐깐한 데가 없지 않거든 응. 왜냐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웃음> 여러분들은 그 그래, 어, 여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안 하면 안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요, 음. 물고기가 산짐승의 라이프를 이해할 수 없고, 산짐승이 물고기의 라이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그냥 다르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고기가 된 거고, 어, 물고기가 나서, 물에서 살아서 물고기가 나서 물고기가 된 거고, 연애, 여러분들은 산에서, 어, 나서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산짐승, 산짐승의, 어, 부모가 산짐승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어, 다만, 어떠한, 그 이성간의 그런 문제는 좀 조율해 나갈 필요는 있지. 자기가 어 아무리 직업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어 저기 막 꽈추 닫지 좀. 음. 너 너무 꽈추 열어놓고 다녀. 어. 그렇다라는 거. 좀 어떻게 좀좀 이것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 분이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다가 다시 간거 아니에요. 왔다가 다시 갔어요. 응. 왔다가 다시 가는데 완전히 갔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너 같은 라이프를 갖다가 인정할 수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떠난 거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음. 응. 물론 그건 있어. 어서 이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쫓았겠지. 어. 매, 저기 맨날 술만 처먹 처마, 어, 처마시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런 조카하면서 꺼져. 이렇게 된 거지. 어. 조카는 필요 없다. 어. 어, 어 저기만 나는 남자가 필요해 뭐 이런 것처럼 <웃음> 그랬을 수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놓치 놓, 놓기는 싫었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도 받아 주지도 기회를 더 이상 주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떠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누구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그 사람 편이에요 라고 한다. 나편 아니야. 음. 네, 이게요, 그래, 사람마다 달라. 진짜, 자기 밥벌이도 못, 해, 못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밥벌이도 못 하면서, 어, 그러면, 어, 좀, 그래, 어, 기회를 조금, 내, 저기 봐, 내가 너무 된장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뭐 하고, 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지 간에, 일단 돈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어, 경제적인 활동은 필수적이야.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힘들어. 맨날 싸우게 된다, 금전적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둘중 하나는 해결해 놓아, 둘중 하나는 어떨까딱어 견고하게 있어야지 하나만 고쳐서 쓰는 것도 진짜 어, 허파 뒤비죽고 뚜껑 같 열리는데 두개 다른 고쳐쓸 수는 없잖아 나 나한테 시련은 하나만 다오 이거지 암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패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뉴패는요, 아니올시다예요왜아니올시다라고 어, 한다면은요, 어,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뉴패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뉴패를 갖다가 사귀고자 한다 그래도 계속 이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음, 이 사람의 계림자가 지어지지 않아서 육패를 갖다가 사귀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아,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유일한 실수는 바로 너다. 어, 너 때문에 내가, 어,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다 저기 되고, 아우, 내 인생 어떡할까요? 아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이 싫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의 매, 쩌는 매력에, 어, 홀려갖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밀어내지는 않겠지. 어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건요 어 뉴페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구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이 사람이 지워져 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 그 누구가 와서 여러분한테 어 아가씨 이뻐 이뻐 그러면 웃겨 웃겨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응 하나도 안 들어와 마음은 그냥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냅다 가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잖아. 음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한다라고 나와요. 좋아하고, 어, 이 사람하고 같이 쌓아 올렸던, 어, 사랑의 탑들 있잖아. 어, 사랑의 탑. 너와 같이 즐거웠던 시간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지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속궁합은 잘 맞았지 않았어요? 응, 음, 그런 것 같은데. 어, 속궁합 참잘 맞았어요, 이 사람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누가 와서 깝죽거리면 아 자꾸 얘가 생각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어, 사귀어 보려고 노력을 아뭐 아예 안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카드 상으로 보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아 그래. 유패 만나자라 하고서 어느 어, 시도한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아, 이건 아닌갑다. 쓸데없,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음, 후회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 어, 그러고, 허허, 이걸 어떡하면 좋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음, 여러분, 이제 속 터지겠네. 음, 그, 그, 왜,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음,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거야. 어, 그, 그 사랑의 손길 있잖아요. 어, 따뜻한 눈빛, 어, 그, 내밥 위에다가 자기 이거 좀더 먹어 하면서 크크 놔주면은, 음, 맛있다. 뭐, 이런, 그, 알콩달콩한 사랑의 어떠한 순간들? 그런 것들, 막 가슴 설레이고, 어, 너를 위해서 내가 치장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는 싶어.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런, 뭐, 이렇게, 막, 연애를 갖다가 하고 다니는 것도, 솔직히, 주, 그, 내가, 인간은요, 사회 동물이라 그러잖아. 주변 사람들은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요조 숙녀인 척 하는 것도 쉽지도 않다. 어 아무렇지도 않고, 어, 나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음 어. 저기, 막, 올것 같아요. 음, 누가요? 라고 한다면 음. 어, 이게 뉴펠까구펠까 음. 오기는 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어, 이 사람이 실,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기보다는 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었던 어떠한 그안 좋은 기억이 음, 이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음, 여기서는 딱히 뉴페다 구페다라고 어, 말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뉴페일 어, 확률이 높겠냐, 구페일 확률이 높겠냐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음. 어, 뉴페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어, 조금 높, 높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애하는 부분에서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봐요 음,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외롭고 쓸쓸하고 어, 그냥 누군가에게 꼭 안겨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안겨서 음. 그 사람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미래에 내 사람 그 품에 꼭 안겨서 울고 싶기도 해. 나 너무 힘들었다. 라고. 그렇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류패가 없냐라는 건 아니에요. 없지는 않은데,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구패에 대한 어떠한 틀들, 그 사람이 준 어떠한 사랑의 어떠한 기억, 그 다음에 배신에 대한 슬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짬짜면처럼 돼가지고, 음, 짬짜면처럼 돼가지고, 어, 이게 조금 갈등 구조에서 그 새로 뉴패를 만나더라도 어떤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러면은, 류페가 좋나요? 구페가 좋나요? 라고 한다면 은 어디 봅시다. 이놈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 과거의 남자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왔어요. 류페에 대해서는 딱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두장 나온 걸로 봐가지고 저는요. 이 사람의 심성을 어 그냥 교과서대로 말하면 은 괜찮아요. 어 괜찮지만 뭐 도찐, 개찐이 아니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성격적인 무면에서 담백한 부분은 뉴페가 날 수가 있어요. 뉴페가 음, 날 수가 있고. 어 그렇지만 벌이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냐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뉴페인가요? 구페인가요? 라고 하면은 구페는 오기하고 끈기가 좀 있어요. 음, 오기하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뉴페은는요 아직 그 어, 세상의 쓴맛 어 쓴맛이나 그 세상의 그 쓴맛 단맛 희노애락을 조금 덜어덜 어, 겪은 사람 어 풍파를 갖다가 덜 겪은 사람이었고 아직 뽀송뽀송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즉그뉴페은는 그래도 아무래도 평범하고 어느 정도 그냥 그그 그, 아, 커다란 어떠한 그 풍파 없이 자란 느낌이 딱 나고 그. 구패는 진짜 세월의 풍파를 갖다 정통으로 맞은,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어 조금 어, 악바리 같은 어떤 근성이 조금 보여. 그런데 어, 악바리 같은 뭐에 실질적으로 돈은 없는데 너무 밑바닥서부터 올라와서 그래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택하길 바라냐라고 한다면요. 은 어... 아... 수호신이 말한다. 일단은 일단은 구패도 일단은 보험 차원에서 완전히 버리지 말고요. 뉴표를좀 만나봐요. 왜요? 어. <웃음> <웃음> 무슨 수호신이 그래요? 라고 하면. 아니, 수호신은 내편 아니야. 나한테 좋은 쪽을 가라 그러겠지. 설마, 내 수호신이 나한테 나쁜 쪽을 가라 그러겠어요? 왜냐면, 뉴페가 아무래도, 가정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뭐지? 그 드센 집안에서 자란 느낌이 안 나. 만약에, 드센, 그, 가정환경이 드세지 않다라고 하면, 어, 뉴패 쪽을 조금 파봐요 파보고 장내성이좀 있는지 한번 살펴도 보고 사기라는 거 아니야 파보라는 거야 <웃음>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지. 왜냐면 우리가 이, 이게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요. 혹시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미래의 배우자가 될지. 전결 비혼주의자인데 그러면 아비혼주의자라 결혼만 안 했지. 뭐, 아, 막 20년, 30년 갈지. 그건 어떻게 알아. 노바디 노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잘 파봐라 라는 거예요. 아, 일번 카드 리딩 너무 오래됐다. 아, 너무 오래됐다. 미안. 아 저기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서 어, 정말 어, 정말 쓰레기가 아니면 어, 나쁘진 않지 않아요 구패도. 음. 한 번, 이게,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 사정은 자기가 다잘 알잖아요. 그니까, 러 구패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킥해가지고서 쪽 가있으니까, 뉴패를 한번 파보라. 음, 뭐 이걸 버리란 뜻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딱 봤는데, 어, 이 사람은 너무 밍밍해요. 어, 밍밍하고요. 너무 온실 속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끈기가 없어서요. 남자다운 매력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얼른 저덜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건, 하지만 뭔가 친한 그 장인이 우러는 그런 어, 국물 맛은 아니에요. 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친한 장인의 국물 맛은 어, 구회고 그냥 그 인스턴트같이 그그 어, 뭐지 다시다의 맛을 갖다가 느끼기에는 뉴페다라는 거죠. 네 일본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드의수호시는 구패와 뉴패 중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라고 한다면. <웃음> 어이 어, 구패가, 어, 구패가 왜 이럴까요? 어, 구패가 왜 이럴까요? 음, 구패가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요? 음. 여러분도 생각이 많은데 어~ 국회도 생각이 많은가 국회는 여러분 같지는 않아 그 무슨 뜻이냐 생각이 많기는 많아도 이내 어~ 요거 조금 생각하고 딴거 어, 딴 생각하고 저거 조금 생각하고 저기하고 막 그렇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은 또한 가지를 갖다가 깊숙이 그냥 그~ 까 뭐~ 까 뭐 하나의 생각에 딱 들면은 그 생각에 매듭을 지어야지만 딱 스탑을 하는데 어 여러분의 그 구패는 그런 거지 음. 이 생각 조금 어어 어, 실을 갖다가 이렇게 묶으면 괜찮을까? 한번 묶어볼까 하다가 저기 저기 뭔가 가 보면 이아 저거 갖고 모아지면서 뭐이 손이 느려져. 어 시선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시선은 저쪽에 가 있으면서 또저 이걸 묶으면서 저 생각을 한다. 그다음 이걸 끝내지 못하고 내려놓고 저쪽에 가요. 어 저쪽에 가서 또 저걸 하고 있어. 저쪽에 가서 뭘 하고 있으면 또저뭐 다른 쪽에 뭐가 보여. 그럼 저쪽에다 시선을 두고 하니까 처음에는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 점점 느려지겠죠. 어 점점 느려지면서 내려놓고 다시 저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다라는 거지. 뿌리를 뽑지를 않아. 뿌리를.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음 어. 좀 달라. 어,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책에 꽂혔어. 그그 책에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 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어 너무 너무 아낀다 그래야 되나. 고로 막 책을 갖다가 진짜 어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내 인생 명언이야.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뉴펜, 구펜은 아, 아니다라는 거죠. 음. 근데 딱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여러분만한 어떠한 멘탈의 레벨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음, 여러분처럼 그 섬세하고 어, 여러분들 섬세하고 잘 돌봐주고 장점은 그거예요. 어, 단점은 뭐야? 너무 곱씹고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에 잠겨가지고 일단 그런 거는 단점일 수 있어요. 어, 좀 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잊지도 어, 않은 일갖다가 너무 오래 쥐고 있는 경향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혼자서 탐정, 어, 그럼, 나 혼자 탐정, 이런 거지. 그렇지만, 어, 뭐, 배려 있고, 섬세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 너도 내망 같거니? 하고서 그렇게 잘해준다는, 잘해주는 그런 장점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한고집 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도 한고집 해. 어, 한고집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솔직히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있나? 근데 여러분도 고집이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을 을 갖다가 더 고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융통성은 조금 적어요. 어. 그리고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쭉, 어, 헤어나오기가 살짝 힘든 그런 스타일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니가 참 좋아 라는 거지. 니가 참 좋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게 되면은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서 어, 한그 어떤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헤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그 생각을 갖다가 또무 해가고 내 스스로를 갖다가 어 그냥 어두운 골방 안에 아, 내어어 어, 음. 그, 내, 뭐죠, 그, 정신? 뭐, 이런 걸 갖다가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음, 정신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 무기력해지겠죠? 어, 무기력해지고, 한발한 한 발이 힘들 수가 있겠다. 음. 조금 움직이고, 씩씩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 무기력한 경향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 할지라도, 음. 근데 여러분은, 어, 왜, 그러, 그러면서도 그런 거지. 행복하고 싶다. 어. 행복하자, 뭐, 행복하자 속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성격이 워낙, 음, 성격이 막 나대고, 뭐, 상냥하고, 뭐, 명랑하다 해서, 반드시 외향적이다 볼 수는 안 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매너 있게 하는 것이고, 실제 내 성격은 어, 굉장히 내성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지금 현재 내가, 음, 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꺼리끼는 건 없는데 뭐~ 똑같은 거두개 나온 거 꺼리끼는 건 없지만 어~ 꺼리끼는 건 없지만 어~ 그래도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뭐지 비혼주의자세요 아니면 어~ 아니면 그냥 뭐~ 사귀다가 어, 괜찮으면은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주의예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방, 향방은 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음. 어,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사람들 수도 있겠고, 요즘 비혼자의자가 너무 많아. 응. 음. 보통, 어, 몇 번, 어, 사람한테 조금 몇번 뒤고 나면은요, 거의 뭐 되게 뭐, 뭐, 결혼은 개나 줘버려. 어, 그거는, 어, 저기, 뭐야. 지성이니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결혼에 들어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도 있거든, 요즘에 결혼 생활이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연애기간에 상대방이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 일으키면, 어, 그냥, 연애하는데도 헤어지기 힘들잖아요. 결혼은 얼마나 헤어지기 힘들겠어. 그냥 결혼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영악해서 결혼 잘안 해. 음.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갖다가 나중에 하고 막 이러잖아요. 호적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근데 솔직히 그걸 결혼이라 볼수 있나? 혼인신고, 법적으로 어떤, 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음, 그냥 남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요 음. 참 그렇다 어, 여러분들이 좀 섹시해 보이나 어, 남자들 보기에 어, 만약에 남자라고 그러면 여자 보기에 좀 섹시해 보이고 어,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알것 같기도 해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한테 어떠한 머물거나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다라기보다는 항상 그 여러분들의 그 연애는 그치 막 단물만 빼먹고 가지 않았나요? 어, 여러분들의 단물만 빼먹고 간 느낌이 난다 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즐기다 고만 간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어,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로만 흘러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어쩌,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 적극성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는, 어, 사람마다, 어, 다 그런 쪽으로만 가는지, 참, 음, 내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뭐, 나름 아니에요? 정말, 그, 솔직히 남자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데도 안 찾아와갖고 고민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향기가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안 와.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면은,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명랑해줘야 돼. 어,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떻 상냥해갖고 오기는 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음, 너무 침체되 있고, 너무 내성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재미가 없 뭐 티켓 타카 하는 그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만 탐하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매력 어, 어떤 그런 거 여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끌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한마디를 하면 은좀 받아줘야 되는데 말을 잘못 받아주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주관이나 여러분들의 철학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것만 빼먹고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연애가 그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거 그거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고만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요. 좀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활동적인 사회활동 같은 거를 갖다가 해 해가, 가지고 좀 성격을 갖다가 조금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내성적이에요. 어.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자, 에, 자기야 오늘 저기 막 밤에 저, 저 빨간 거 입어 그러면은 정색하지 말고. 어, 정색하고 그런 걸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뭐 내가 술집 여자 이런 거 아니고 꼭 술집 여자야만지 빨갛고 진짜 손톱 많은 거 입나요? 아니야 자기 자기야 손톱보다는 조금 더큰 걸로 준비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구 받아야지. 어 너무 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받아줘야 되는데 좀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겠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끝나고, 어떤 추억을 갖다가 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좀, 도, 같이 돌아다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취미를 같이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너무 없고, 그, 돌아다니고 같이 추억을 쌓는 일에 너무 무기력해요. 어, 좀 그런 걸 갖다가 발전을 시켜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 뭐, 매력이 뭔지 아냐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 밤에. 응, 어, 밤에 좋아요. 해 밤에는 좋은데 낮에는 안 좋아. 왜안 좋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 성격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카드에서 그래. 어, 또 화내지 마. 어, 화내지 마. <웃음> 그러니까 조금 음. 좀 성격을 갖다가 명랑하고 좀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농담을 하면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어떠한 그런 게 필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연애는 성공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음, 엄청 좋아요, 음. 그치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게, 뉴패든 구패든, 이게 다, 이게 내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왜 내보이고 싶지 않냐? 이러면, 걔네들이 다가오는 게 너무 초딩초딩해요. 어. 어 중인 줄? 어. 그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인 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신적 레벨이 너무 높거든. 어. 정신적 레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벨에, 그, 여러 번,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사람이야 부족한 것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신적 레벨이 진짜 어, 너무 로우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사람들만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더안할 수도 있어. 그,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어떠한 그, 나만의 대화를 갖다가, 내, 나, 나, 나와 내가, 어, 나와 내가 주고받는다라는 거지. 어, 왜, 그, 내 연인하고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 그, 레벨을 맞춰주기는 조금 힘들어. 음.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몸이 좋아요. 음, 어, 선생님 저배 나왔어요. 러브핸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어, 여러분하고 하룻밤을 보내면요. 좀 미치는 경향이 있어. 어, 조금 음, 조, 몸이 좋은 사람이 많겠다. 음. 왜냐면, 그, 이, 이거 몸도 이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어, 몸도 타고난다. 그래서, 여러, 그,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그, 어, 이성들이 내 몸만 탐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몸이, 어, 그, 아 말을 돌려서 좀 그런데 명기를 확률이 조금 높아요. 어. 저 명기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어, 남자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나면은 그렇지 놓질 않아. 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은 뉴패는 아니에요. 구패 쪽이 더 가까워요. 음 구패 쪽이 더 가깝고. 어, 유패는, 그, 그래도 구패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유대 관계가 있잖아요. 유패, 예, 여러분들은 유패는, 어, 걔네가, 어, 너무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원해서 싫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몸이 남자를 부르는 몸이다라는 거야. 어, 여자가 보는 거하고 또 남자가 보는 거좀 다르거든. 음, 그런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걔는요 집착만 강하고요. 내그 어떠어. 아 무슨 무슨 하는 행동이나 그 어떤 그 둘이 있을 때 어떤 이벤트 같은 것에 너무 안 맞으고요 너무 어내 레벨 너, 너 정말 걔는 내 레벨을 못 맞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레벨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음 음, 레벨 맞춘 사람도 없고 그러고 그구패가 여러분 구패하고 아직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니죠 어,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구패하고 될 확률이 높아요 뉴패보다는 음, 뉴패보다는 구패 쪽이 가깝고 뉴패는 육체적인 관계로 흐를 확률이 높아요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우선 아, 구패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요 그럼 뉴패도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뉴패를 요 누구를 만나든지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어. 그렇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갖고 나면은요 좀 안정적인 어떠한 그 연인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어. 음, 어그게안안 그, 안 되면 안 되나요? 라면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요 싫어할걸요? 음, 오히려 막 뺀질거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투덜투덜 대고 있을 수 있고 딱 관계를 갖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어, 여러분한테 잘해줄 공상이 크다라 잘해주면서 어, 너는 나만 바라봐. 어, 나는 이제 네 주인은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여러분 위에 군림 알려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 뉴펜가요? 구펜가요? 라고 말한다면 뭐둘다 나쁘지 않아요? 음, 여러분 항상 연애가 이랬잖아. 여러분의 수호신이, 그냥 니네 꼴리는 대로 해라. 너는, 어, 팔자에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안 들어온다. 라고 해. 음. 보니까 뭐, 구편나구편나 어, 뉴패나 도찐 개찐인데, 근데 만약에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놈 나쁜 놈인데요. 라고 한다면. <웃음> 뉴패도, 어, 도찐 개찐이다. 라는 거죠. 비슷하다. 팔자에 세 개,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다 제각기잖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의 남자가 여러분하고의 밤이 너무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 그냥 통장을 갖다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한테 잘해줘요. 자고 나면. 근데 그 잠자리를 거절하면, 그치, 어, 온갖 생때를 다 쓴다. 여기는 큰 문제 없는데? 음, 그냥, 여러분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레벨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여러분들이, 어, 너무 그, 그 뭐지, 그, 그,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낀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 짐승도 아닌데, 육체적인 관계만 갖고 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식욕, 성욕, 어. 그런 거가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그 만족보다 앞서요. 원래는 응. 본능이잖아. 생존의 본능. 응. 자기의 씨를 갖다가 늘리고 시, 어, 어, 식욕은 뭐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욕은 뭐야? 내그 후손을 갖다가 번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그 완전히 그냥 만들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내장돼 있는 거란 말이지. 응.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그 여러분. 은을 갖다가 처음부터 뭐 스킨십부터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남자를 갖다가 안달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만의 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치 좋은 것도 부정적이다. 남자가 손한번안 대가지고요. 아. 처녀를 늙는 애들도 음나 많아. 어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향기가 없는 꽃이야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이 날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향기가 너무 지성이야 사방팔방에서 벌이 날라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다 고를 수 있다는 라 거지 음. 암튼 어 그래야 돼막 많이 날라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여러분한테 날라드는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베풀어준다 음.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력에 푹 빠졌어다 음 부럽습니다 네이번 카드 그래서 내 뒤에 수호신이 구패와 뉴패 중 누구를 택해받을까요 그러면 니어니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니네 꼴리는 대로 아무나 걸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라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잘 안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건 있어 집착은 또 오부지게 해요 어왜 남주기 싫거든 자 아무튼 이번 카드 리딩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내 뒤의 수호신은, 음, 구패한 뉴패 중 누구를 택하기를 바랄까요? 네, 사람의 수호신이 있나요?라고 하면 네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은 어 수호신의 나이가 다 달라. 어, 수호신 나이가 다 다르고 성별이 달라 어, 수호신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 꼭 많이 또처럼 음. 저, 어, 뭐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항상 뒤에 붙이고 다녀요 어,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어, 어떤 그러니까 수호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호신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 음. <웃음>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호신이 질투를 하면은요, 어, 인연이 자꾸 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수호신끼리 안 맞아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호신을 하나 내지 둘을 뒤에다 붙이고 다니거든. 어, 붙이 보, 보통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무당집에 가면 뭐 조상님이 돌본다. 그 뒤에 누가 있다, 뭐 죽은 사람이 있다, 뭐가 있다, 막 이러는데. 조상, 조상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어,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음, 어디까지 하는지, <웃음> 소리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어 음, 갑자기 없던 수호신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어. 어, 이 지구의 인구만큼이나, 이 지구상에는요, 지구의 우주에, 어, 신들도 많다라는 거야. 신들이 왜요라고 하면은 어 저기 뭐 우리가 그그 그 누구한테 호감이 가면 친구 먹고 그러잖아 신들도 그래요 어, 자기가 호감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수 수, 나를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수호신이 떠났나요? 그러면 떠나기도 해 어, 떠나기도 하고 다른 수호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 수호신이 꼭 하나란 법은 없어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아니 말하다 보니까 <웃음> 아, 자 여기는 그냥 구페냐 누페냐 라고 본다면은 음, 이게 뭘까요? 음. 아. 여러분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어 여기도 박빙이다 어, 박빙이다 라고 왜냐면 구페나 유페나 구페의 성격이나 유페의 성격을 갖다 볼 수가 없네 어, 그 저기요 어, 구페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어구편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음 되게 좋아. 근데 좋은데 왜간 거야 도대체 어, 갔을 땐 이유가 있겠지 뭐 여러가지를 들겠지 음 어떤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 왜 성격의 문제이냐라고 한다면 음. 뭐 여자 남자가 생판 모르는 거 솔직히 내 입안에 든 혀도 내가 깨물잖아. 내 옆바닥인데 어, 잘못하다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손톱을 내, 이렇게 긁어서 내 살을 그다가 베이기도 하잖아. 내 손톱에.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갖다가 본의 하니까 상체기를 낼 수도 있고 혀도 깨물 수 있는데 하물며 남이야 오죽하게 였습니까? 남이잖아. 어, 판탄다서 살았잖아. 그래서 뭐 구페하고는 뭐뭐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거 같이 어울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음, 데이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사껏 건 어떤 문제가 자꾸 생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여러 어 조금 그 관계의 깊이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는가? 어, 남자는요. 아, 내가 누가 언제 뭐 책임져달라 그랬어? 응, 어, 뭐 결혼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책임감에, 어, 때문에 지레짐작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관계를 갖다가. 아니, 그냥, 만나는 동안에는 그래도 서로가 좀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되나? 어. 자기 챙길 거다 챙겨. 상처 입, 아, 상처 입지 않으려고. 응. 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던 게 아닌가. 결국은 헤어지면은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음, 상처 입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삼교 카드는 그래도, 이 컵들이 나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왜냐면 어떤 카드들은 컵이 진짜, 일, 그렇게 많이 카드를 뽑아도 컵이 안 나와. 어, 이, 이 컵이 나온다는 거는,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그래도, 뭐, 사, 배, 배려, 배려나, 어떤 대화나, 노력이나, 아니면은 그, 그, 그, 데이트를 하는 그 중에 뭔가 이벤트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어, 그런 거예요 어, 먹으러 다니기도 잘 먹으러 다녔고 어떠한 그 영화를 보면 자기가 그때 그 영화 어때 그, 그거 그 멋있지 않아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어 맞아 나도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부딪히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헤어졌냐 라는 거지 음왜 헤어졌을까? 음 그리고 구패도 여러분한테 오기를 갖다가 오고 싶어 해야 다시 기회를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무슨 기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어못 다핀 꽃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음 그래서 왓 저기 막 여러분한테 오지 않았나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 구패하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을 많이 쌓아 나갔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상대방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데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은 쌍방이 다 어떤 양보 같은 게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패하고 어떠한 그 다시 뭐 재해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자존심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내려놓고 어, 이제 와서 다시 만나는 마당에 여기서 보면은 이 뭔가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수호신은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그, 만약에 죄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잘못했든지, 지금 상황에 뭘어떤지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거 말고, 서로를 좀 허심탄하게 얘기하고, 욕, 얘기하고, 욕심을 버려야지만,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쌍방이 다, 쌍방이 다. 그러고, 너무, 그니까,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그, 잣대? 룰? 이런 걸 갖다 대지 말고 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사람은 우리는 현실에 살잖아요. 적 신비로운 것도 적당히 신비롭고 이상도 적당한 이상이어야지 내가 밟고 올라가지. 너무 지나친 이상은 어 저게 무엇을 만든다냐고 하면은요 범민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민. 번민. 범민을 음. 만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전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저기 뭐 이게 세븐 카드가 두 개나 나온 걸로 봐서는 전적이 있지 싶어.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의 뭐그 어떤 그 자기를 갖다가 피할만한 어떤 변명 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해? 매번 안 그러겠다가 해놓고서 이거 이게 이게 첫 번째냐라고 한번 어, 네가 진짜 뭐 그래 난 아니야 이번이 이번은 진짜 실수야 나 이번이 처음이야 다시는 안 걸을게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들킨 게첫 번째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수호씨는 그래 만약에 굽회하고 같이 갈 의향이 있거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든지.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빨리 덮으려면 덮어라, 이거지. 그거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 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 결국은 이 관계가 예전처럼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덮을 걸 덮지 않아서. 같이 있으면서도요, 계속 생각나요. 어, 그 사람이, 어, 어, 그 사람이 그, 그, 년도 이렇게 안았겠지라는그 생각 때문에요, 내가 내 머릿속을 갖다가 비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꽤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저기, 뭐야. 만약에 제외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기서 더 발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발전하기 위해서 재외를 하는 거지 뒤로 가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좀더 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덜그 잘못을 했던지 여기만 잊어버리기로 했으면은 잊어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이어 행복할 수 있다 음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진짜 차 우리가 처음에 어그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만나서 사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준 어떠한 상처나 실수로 같은 것 같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도 또 다시 이거는 엔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럼. 그 저기 막뭐 수호신이 구페냐 뉴페냐라고 봤을 적에는요.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어, 네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어, 어떠한 어, 인여, 연인의 인연을 갖다가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사람이 너한테 한 상처나 어떠한 감정적인 데미지들 그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관둬라 근데 만약에 관두고서 네가 다시 또아 내가 괜히 어, 이 사람하고 끝냈나 쪽낸 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아싸리 처음부터 다시 만나지도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많이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래봤자 이별의 시간만 길어지고 이별의 시간만 길어지고 그냥 아무런 어그 뭐지? 그, 인생에, 그, 그러니까 아무런 발전 없이, 인, 그, 인생의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된다, 라고 수호신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잊으려면은, 하게 아예 잊고 새로이 시작을 하던가 새로이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만약에 제외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했던 것을 깨끗이 지워라. 깨끗이 지우지 않으면 어, 또 어, 그런 것들이 또생 똑같은 일에 또 반복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일어나면 그때는 헤어질 확률이 높은데 헤어지면서도 여러분들의 미련이 너무 많아. 미련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 한번 끝난 거에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서는요. 음 선생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떤 거는요. 더 거지같이 나온 것도 잘해보길 바라면서 왜 저는 어, 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더 거지 같은 카, 카드인데도 용서되길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순수했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 그럼 나는 순수하지 않나요? 라면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어 계속 네가 나한테 이렇게 찌. 네가 이렇게 찌. 그래서 이 사람 품에 안기면서도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는 상상을 너무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해요. 그걸 못하지. 그걸 잊고서 막, 어, 정말 더러워. 어, 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도 이 사람 품에 안긴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 용서를 해줬으면 깔끔하게 용서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안았을 때 생각이 너.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다시 재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재해를 갖다가 못하라 하려고. 어. 여기는 헤어진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어, 커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헤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 연락이 닿는 커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헤어지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너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음, 과연 그럴까? 음. 음. 사랑을 하기는 해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이 사람이 그런데 빨리빨리 다가오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약간 기회주의적인 기회주의, 성향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거기로 갈 거예요. 어,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은 자기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여러분한테 오겠다라는 거지. 어,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사랑은 맞기는 맞지. 꼭 기회주의자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 더 좋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주의자가 뭐야? 더 좋은 사랑이 나타나면 가겠다라는 뜻이잖아. 어.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랑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가 아니다 라는 거지. 어, 언제든지 갈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어, 만약에 재해를 했었던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 품에 안겨서도 이렇게 머리가 산란하고 복잡하고 내가 진짜 순수하게 안겨서 어, 이 사람한테 살랄랄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살랄랄라안돼 여기는. 응. 음. 그래서, 그, 샬랄랄라가 안 되는 관계를 갖다가, 얼만큼 유지할 수 있겠냐. 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응. 어, 류폐가 낫지 않겠냐. 맞아. 이거 또, 어, 여러분들은요. 그, 이 사람이, 다른 그 이성을 갖다가 품에 아는 거? 이거 절대 못 지워요. 어 절대 못 지워. 막, 지우려, 지우려 해도, 이 사람 품에 안기면, 어, 저기, 막, 그 사람하고도 이렇게 했겠지? 어, 그 생각이 너무너무 떠오른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힘들어요. 나중에는, 어, 나중에는, 이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 변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한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오픈하고, 자기하고 필요 없으면, 어, 그냥 잠수 타버려. 음, 잠수도 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잠수를 타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저기, 피곤하게 계속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제한적인 어떠한 음, 적극, 어, 적극성을 적극 보인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패를 갖다가 못 내려놨네. 왜못 내려놔요? 어, 내려놓지 못한다. 계속 갈등이다. 이미 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게세 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 개나 나올 수 있지? 보통 두개 나와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음, 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 안기자니 안기자니 안겨서도 찜찜하고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응.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그 사람이 주변을 갖다가 깨끗하지 정, 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이 이,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도 어.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어 인정, 아직까지는 100기를 못 들겠다 이거예요. 어. 저 투항 투항 못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천사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은 뉴페를 만나라라고 해요. 어, 뉴페는 괜찮나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음. 그럼 그 사람은 바람을안 핀다는 보장이 있나요?라고 하면은 글쎄. 음. 그한 번도 안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고 안 피는 놈은 없다라는 말그거 진리예요. 음. 어. 어그 세상에 어느 철학자도 <웃음> 아니 면 어떤 예언가도 이거보다 더한 예언은 어이더 정확한 예언은 없어. 음. 남자들은 남자들은요. 요즘 여자도 그렇지. 요즘에 여자들도 성적 표현이 좋아져 가지고요.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치. 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어.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그걸 좋아해도 옛날처럼 숨기지 않잖아. 자기 표현이 적극적이잖아. 그리고 남자라인 경우에는 남자는 특히 더 여자보다 한눈팔 수 있는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지. 암튼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카드, 아, 여기 4번 카드, 3번 카드, 세, 죄송. 이 3번 카드는, 그럼 구패인가요? 뉴패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솔직히 아직 뉴패하고서 깨끗하게 끝난 거, 아니, 뉴패래 구패하고 깨끗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어, 아니지만, 계속, 어, 그 구패의 품에 안겨서, 자꾸, 어, 그, 이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고, 걔하고도 이랬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어, 갈가먹는 그런 행동을, 어,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것 같으면, 차라리 뉴패를 사겨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뉴패는요, 어, 어, 조금 그래요라고 할수 있는 게, 이, 우리가 그 자, 그, 잠을 잘때 침대에 쏙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면 그걸 갖다가 따뜻하게 데펴야 돼. 좀 차갑잖아요. 그 차간 게 뭐야? 덜 익숙해졌다라는 거지. 내 체온으로 덮여놓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그 침대 안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 뉴페하고는 덮, 덮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 덮이는 시간이, 그게 조금, 뭐랄까? 어, 낯설어서, 어, 조금, 그거 갖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계속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혀서,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뉴페로 가라. 라고 이제 수호 씨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뉴페는 괜찮나요? 라고 하면, 네, 괜찮아요. 음.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레벨이 좋아요. 어, 괜찮아요. 구패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류패도 나쁘지 않아. 좋은 사람 들어오고, 처음에 케미 잘 맞고요. 어, 처음부터 뭐 그렇게 뭐, 바, 어떤 방해나, 어, 여러분들이 그썸 타고서 연인으로 가는 과정에 방해나 이런 건 없어요. 어, 굉장히 그, 뭐지? 스탠다드하고 모범적인 연애를 하겠다. 정열적이고 뜨겁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적극적이고 그런 연애를 할수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마음의 구패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호 씨는 구패와 뉴패 어, 중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요? 라고 한다면 은 구패든 뉴패든 어, 둘다다 괜찮다. 그러나 네가 구패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너를 병들게 하지 마라. 너를 더 사랑해라. 너를 더 아껴주고 너를 더 사랑해줘라. 사랑은 행복하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아파가면서 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뉴패를 사겨라. 라는 거예요. 응. 알아 들으셨죠? 뉴패든 구패든,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 연인의 레벨이 대체적으로 높게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라고 하면은 다이아몬드 수저 들어오는 거고 내가 은수저라 그러면 금수저 들어오는 거고 레벨이 나보다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뭐꼭 경제적인 레벨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그 리드에 나가는 부분이나 어떤 사회생활하는 부분이나 그것도 된다라는 거야. 음. 그것도 레벨이다라는 거지. 당장 그 금전이 더 많고 저금을 떠나서 그 그래도 저기 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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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의 수호신은구페와누패중 누구를 택하기를 바랄까요 어디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 누구를 택하길 바랄까 어디 봅시다 <웃음> 자 어디 보아 보아요 자, 구패. 구페. 어, 구패는, 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 같네. 어, 구패는, 뉴패는 아니에요. 음, 여러분의 까딱하다 뉴패를 사귈 수도 있겠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뉴패를 사귀게 되면은요, 어, 안 좋아. <웃음> 밑도 끝도 없이요. 아, 뉴패는, 음.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음, 여러분들이 까딱하다가 어, 유부남, 음, 유부남 음, 유부녀 남유부를 만날 수도 있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났는데 왜 내가 나인소드가 꼽히냐 라는 거죠 음, 꼭 유부남 유부녀를 사귄다고 해서 다 나인소드가 꼽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진짜 음 내로란 불이라고 로맨스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적당히 저기하다가 그냥 사기는 어, 적당히 저기하다가 들키기 전에 딱딱딱 딱, 딱 끝내는 거. 어, 그렇지만 이거는 들킬 수가 있으니까. 음, 들킬 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을 줬는데 어 마음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어 나를 속였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가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류패는 아니 아니 아니대요 음, 자 어디 그럼 구패를 한번 봅시다 구패는 어떤가 음, 이게 뭘까요? 갑자기 우와. 그 구패하고 혹시 여기 제외했어요? 음, 제외했어요? 음 아니면, 선생님, 그 구패가요, 어, 그 놈이 그 놈이었어요. 그 놈이 어떤 놈? 이놈이야. 저한테 나인, 코드, 나인 카드 꼽은 놈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은 솔직히요, 어, 솔직히, 어,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없지는 않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사람을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사귄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그 다크사이드? 음, 다크사이드를 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들을 많이 속이지 않았나요? 음...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들을 속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어, 그, 뭐, 임자가 있으면서도 꼭 가정이 아니라 여친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사귄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뭐 자기가 숨겨둔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어, 내가 알고 봤을 때 내가 세컨인 거지. 어,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사기면서 세컨을 만들었다던가, 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막 무엇이 됐던 간에 기분이 나쁘지, 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선생님 어떤 거는 보면은요, 어, 그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도 여, 어, 조금 용서하고 덮어라라고 하는데 왜 저는 아니에요라고 한다면은. 거기는요, 적어도 이런 거는 없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양다리든 환승이든, 어, 뭐, 뭐, 갔다가, 뭐, 놀다가 오던, 그래도 서류상은 깨끗하지 않았겠는가. 어, 여기는요, 그 약간 고의성을 띤 느낌이 살짝 묻어나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니까, 고의적으로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면 안 됐던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다가갔다거나, 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야. 음. 그니까 내가요, 같은 바람을 폈어도, 갈아팠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경우, 어, 이거 조금 사기성이 조금 있어요. 음, 그냥, 정말 사랑해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원래, 음, 사람이 천성이, 그러니까 그, 그 선악설, 성성설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음, 왜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사랑이나 이런 건 보기가 어려워. 음. 그때 내가 꽂히는 사람,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꽂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내가 어, 아내가 있던, 내가 여 내가 여친이 있던, 어 내가 남편이 있던, 내가 남친이 있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음. 그냥 너 한번 갖고 싶어. 그냥 꽂혀야 돼. 아, 뒷지탈 생각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질린다라는 거예요. 어, 저질려고 가볍게 놀다가 헤어지고, 지는 가볍게 놀다가 헤어졌을 수 있겠으나 당하는 사람이 아님 아닐 수도 있잖아. 어, 내가 너를 갖다가 진심으로 사랑했을 수 있잖아.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는? 상처는 여러분들만 받는 거지. 여러분들 상처 받았잖아요. 이거 구폐 구패, 굽폐하고 류폐하고 좀두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느낌 나는데,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럼 저는요, 구패요, 뉴패요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구패든 뉴패든 여기는 음, 차라리 뉴, 뉴패를 사귀지 어, 다 쓸어버리고, 음, 구패든 뉴패든 이번에 들어오는 거 한번 싹다 걸러버리고. 어, 어,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약간 그연애 공백기를 좀 둬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이런 것들 쓰레기들 다 쓸어버리지. 내내 어, 내 시간과 내 인생, 내 라이프도 소중하잖아요. 음 그렇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주변을 다 쓸어버리자. 어 한동안 그냥 연애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진실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어, 다 조카 신발들이다 어, 저기만 뭐, 수박 씨발라 그냥 완전히 완전히 씨발라 그런거지 음. 그래서 어, 뭐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들도 더이상 뭐 하기는 조금 지쳤어요 어, 딱 카드가 나오네 나 지쳤다 어, 더이상 내가 무엇을 하리요 어. 아부질없다 응. 이런 시어머니 이러는 것같아뭐 응. 어쩔 수 없지 여기는 맞아요 어, 일단 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요 어, 어떠한 음. 안정이나 안주를 갖다가 원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안정이나 안주를 원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 텀을 두어라 텀을 두고서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뭐 다야 뭐 그렇게 써요 카드 뽑은 사람 중에 아닌 사람도 있지 정말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좋은 관계를 갖다가 갖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 일단은 음, 구패보다는 어, 구패보다는 뉴페 쪽 아, 나나나나나보다는 구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만약에 구패가 만약에 구페가 여러분한테 속이는 것이 없다면은. 조금 시간을 좀 시간을 갖고 어, 생각을 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만날 걸요 아니면은 헤어질 걸요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음, 무슨 결론을 내리냐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과연 나한 사람만이 참아서 되는 문제인가라는 거지. 음. 되는 문제인가 이거는요 여러 이 사람 여러분들이요 조금 의지가 어, 그런 것 같아. 의지가 너무 약해요. 너무 어, 심적으로 그 사람한테 많이 의지된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의지, 너무 많이 의지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그냥 요즘에 그 뭐지 너무 믿었었다라고 봐요. 상대방을 너무 믿는다. 여러분들 너무 잘 믿어 사람을. 응.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왜 그러게 왜 그래 순수하니까 그렇지. 음너어 응. 조금 팔랑기이면서도좀 순수해요. 사람의 말을 갖다가. 그, 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음.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게 그게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건, 그, 그건 그게 아니야. 그건 이런 거야. 이러쿵, 저러쿵. 아,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어, 그래. 하고 그냥 믿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뭐, 딱히 이걸 갖다가 뭐, 고칠 수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긴 힘들다 라고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 텀을 갖다 쉬세요. 구패든 음, 유패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조금 일만 하다. 일만 하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떨어질놈면 떨어지겠고 어, 붙을러면 붙겠다 라고 봐요. 근데 딱히 어 붙일 사람이 어, 애매하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왜 시간을 두려야 하라고 한다면 은요 구패든 유패든 여러분한테 뭔가를 갖다가 숨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에 어, 택하라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요 어, 구패보다는, 아니, 류패보다는 구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상, 어, 대적으로 어, 그리고 아직 류패도 없을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류패가 나한테 속이고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개면연이라는 게이묘 자가요. 어, 이묘 자가 그그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감목하고 을목 두 개가 있어요. 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어 하나를 갖다가 속이고 있다. 그 속이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어 그냥 갑작스럽게 겁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겁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겁살은 그냥 박탈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 그 뺏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평화로움을 뺏길 수도 있고 나의 미소, 나의 정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뺏기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평화를 뺏기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을 못잘 사람이 아니잖아. 어, 내가 명리학적으로 묘목에 대해서 어, 그 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했지만 왜냐면 하 설명한다 그래도 모르지 지금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갖다 기본적으로 안 배웠으면 그 묘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설명하는데 그 개묘라는 그 묘에는요 두 가지가 아두 아,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그 저기 막그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 같은 동일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이 막 음양이 갖다 섞여 있는 게 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그 섞여 있는 거, 어, 그 말아 감은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뺏기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심적인 어떠한 자유? 어, 실질적으로 밤에 잠을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경험은 진짜 이렇게 어, 수치스럽고 어,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인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잔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연애는요 한 텀을 쉬어가기를 권해요 언제까지라고 하면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가을서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져요 음. 뭐 그때까지는 뭐 그냥 뭐 꿈의 먹이도 보고 그냥 다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보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냐 라고 한다면은요. 그 때쯤 되면은 하나는 제거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가 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어떠한 궁금증들은 하나의 의문이 풀려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쯤 가면은, 음, 그런 나한테, 어, 어떤 빼앗아가는 그 겁탈의 의미, 겁제의 의미지는 많이 상세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음. 구패냐 6패냐 둘다 선택하지 말고 이단은 관망해라. 어, 관망해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언놈이 더 나놈인지는 은 나중에 가면은 밝혀질 것이다. 그냥 일만 해라. 어, 지금은 일만 해다라는 거예요. 음. 그 누구도 선택하지 말아라. 음, 선택하면 뭐다? 그치. 내 발등, 내 발등 내가 찍게 되는 좌충수를 둘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호신은 그 두, 그 누구도 택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